진짜 늙어 보인다. 아저씨 몇 살이에요? <웃음> 몇 살이냐고? 글쎄 내가... 오만살 정도 됐나? <웃음> 아왜또 정보가 없지? 아이, 문제네. 박사님! 어코봉이 아, 코공 왔는데 왔냐? 아니 여기는 어디에요? SCP 연구소랑 멀리 떨어져 있던데 여기도 연구소에요? 어! 연구소긴 하지 여기는 좀 특별한 SCP가 있단다 누구인데요너그 SCP-106 올드맨러 들어봤지? 예당연 들어봤죠 야 올드맨 정보가 또 없다 야 어? 코브리티가 가서 지금 알아갖고 아 그거 왜 맨날 저 그런 거 시켜요? 너? 그러려고 여기 있는 거 아니야? 네? 내가 할까? 너? 알겠어요 아우 이거 알을래 고요 알았어 알아올게요 아 진짜 아 뭐야 이거 뭐예요 자기장기 어, 전기 흐르는 거 같은데 이게 뭐지? 올드맨 나 왔어 거봉이가 왔어 올드맨 누가 이렇게 시끄럽게 떠드는 거야 아 올드맨 <웃음> 우리 얘기 좀 착하네요 알았어 들어와 와 올드맨 와 진짜 와 와이 잠깐만 무슨 냄새냐 이거 무슨 소리야! 네. 안 켜서야! 진짜 늙어 보인다. 아저씨 몇 살이에요? <웃음> 몇 살이냐고? 글쎄 내가 5만 살 정도 됐나? 지금부터 나의 과거에 대해서 알려주지. 난 말이지 이집트 왕자였단다. 네? 이집트? 네? 이집트?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오. 난 언제나 이집트에... 지 마라! 한 놈이라도 왕자 닌게톨다면이론로 목을 베어버릴 것이니라 저리 물러서지 못할까 야아네 얘기 중이잖아 어 그래도 제가 안전을 위해서 알았으니까 저로가 있으라고 아예 알겠습니다 <웃음> 나의 백성들이여 모두에게 행복을 내놔자 야야예놀로 아, 와봐봐 아예 이거 뭐라고 하니까 지금 백성도 몇 명이 하나 둘셋넷 다섯 다집에 갔잖아 너... 어디 집에 가느냐 다시 앞으로 모여라 왕께서 말씀하신 데왜 다들 도망가시 거야 시끄럽게 하니까 네가 무슨게 하니까 다 갔잖아 지금 애들 아 짜증 나 진짜 어 죄송합니다 아 됐어 나안할 거야 진짜 어 같이 가요 아이 땅이 뭐야 이거 너무 넓어 죄송해요 아 진짜 야네 저 계단 뭐야! 공장하고 멋지지 않습니까? 아나 진짜 짜증나 진짜 야 이거 어떻게 언제 올라가 이거? 뭐, 죄송해요 뭐할줄 아는 말이 죄송해요 밖에 없어 어.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열열둘셋열열 다섯 아나그렇게 힘드네 진짜, 씨. 하, 하, 진짜 힘드. 아 진짜 힘들어 아우 힘들어 아 진짜.. 아우 힘들어 아 진짜.. 씨. 야! 이게.. 똑바로 해라 진짜 어, 죄송해요 아유, 제대로 할게요 아나 진짜 피부 너무 상했어 야 내가 지금 24살이잖니 야나 피부가 좀안 좋아 나뭐 어떻게 뭐, 피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없냐? 아주 젊어지고 싶다 야아 진짜 자, 왕자님 저한테 젊어질 수 있는 그런 정보가 저에게 입수가 됐습니다 뭐 진짜 그런 게 있어? 거짓말 아니지? 예 맞습니다 잘하는 주실사가 있습니다 좋아 그럼 당장 데리고 오더라 안녕하십니까 파라오 요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어희르르르. 아니 아 내가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뭐 그런 비법이 있다는데 그 어떻게 하면 돼요? 아 사실 그 방법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하신다면 제가 주문을 외워서 평생 젊어질 수 있는 위험하다 다 필요 없어 나는 그냥 젊어지기만 하 돼요 알려주시오 제발 그 방법을 알려주시오 그렇다면 주문을 외워서 평생 젊어지는 방법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!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난 평생 젊어질 것이요 지금 이 얼굴을 유지할 것이란 말이야 <웃음> 한 거야! <웃음> 잘 들으시오 평생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일 하루에 한 명씩 젊은 들의 목숨을 앗아야 할 것이 이점꼭 명심하시오 그럿날저 조심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왕이여 정신 차십시오 아, 이어정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이어어어어 매일 젊은이들의 목숨을 앗아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 평생 젊음을 유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뭐? 어? 나보고 살인자가 되란 말이냐? 그럴 순 없다! 그럴 순 없어! 그런데 그렇다고 평생 이 모습으로 살아갈 순 없지 않느냐? 당장 감옥에 있는 젊은 죄수로한명 데려와 보도록 하여라 어? 네! 왕이시여 알겠습니다 너는 어떤 죄가 있어서 감옥에 들어왔나저리저 물건을 하나 훔쳤습니다. 어, 얼마 하찮은 물건입니다. 아, <웃음> 나의 철몸을 위해 죽어줘야겠다. 예예 예! 아! 오 진짜 진짜 내 모습을 돌아왔어. 반드냐? 반드냐 내가 절맞진것을 그렇게는 하루에 한 명씩 젊은이들의 목숨을 앗아갔지 하지만 나의 왕국은 무내져 버리게 된다 아, 아, 왕이시오! 그러시면 아, 안됩니다 왕이시오! 더 이상 죽일 놈들이 없다고!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여기, 여기 무덤이라도 파야겠어! 무덤이라도 파야겠어! 아, 왕이시오! 왕이시오! 제발 좀 정신 차립시오 왕이시오! 아, 아, 젊어질 거야 젊어질 거라고 무덤을 파헤쳐서라도 뼈다게밖에 없잖아 안돼 안돼 난 영원히 젊음을 찾고 싶단 말이야 젊음을 유지하고 싶어 구후로 그 난그 저주 때문에 죽을 수 없었고 지금 이 올드맨의 모습으로 계속 살아오게 된거지 죽였던 아주 못된 인간이네요 이 인간 조심해 어? 갑자기 너 보니까 나또 젊어지고 싶은데 하나도 <웃음> <웃음> 안 무섭다 씨. 5만 살? 웃기고 있네 나는 5억 살이야 5억 살어디협박질해 진짜 미사레! 너! 야 너도 다 형이야! 응. 아니 이거 뭐가 미쳤나? 진짜 말이죠! 내가 너도 소라이가 맞춰야죠! 미사레! 너! 어, 잠깐만 왜안 하면 혼날 것 같지? 이사레가 형님 어, 안녕하세요. 왜? 네. <웃음> 아빠 똑바로 해, 올게 벤. 알았어. 어, 어, 왜? 예. 아 짜증나. 알토 클래프야못 가더라. 응. 아 진짜. 아 <웃음> 진짜. 그랬니 나 무서웠어 저 할아버지 진짜 무서워 아 박사님